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지난 3월 26일 정식 출시를 앞뒀다가 3일 전 아무런 공지 없이 무기한 연기를 어... 때려버린 게임 트리스터 M입니다 정식 출시일은 바로 5월 20일 이 게임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드릴 이 드릴에 대해서 잘 아셔야지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드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에서 다우징을 통해 트레저 스팟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저 스팟은 드릴의 다우징 스킬 사용시 다우징 스팟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스팟에서 발굴을 할때 확률적으로 트레저 스팟이 나옵니다 트레저 스팟을 발견시 첫 발견자만 발굴을 할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누구나 해당 스팟에서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신기하게도 다우징 스팟은 발견자만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필드에 수많은 유저들이 드릴지를 하고 있지만 스팟은 오로지 자신만 알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트레저 스팟 발견 시 자신의 미니맵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각 등급의 트레저 스팟을 최초 발견 시에 단독 발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 이게 해당 월드의 최초인지 아니면 게임 중에 자기가 처음으로 이 해당 등급을 발견할 때인지 정확하지가 않은데 어, 아무튼 이때는 발굴하는 동안 무적이라고 합니다. 트레저 스팟을 찾기 위한 이 다우징 스킬은 희귀등급 이상의 드릴에서만 쓸수 있지만 고급등급에서는 해당 드릴만 다우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초반에 고급등급 드릴을 빨리 얻는 게 성장의 지름길이겠죠. 이중 코프리 드릴은 사전예약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사전예약 꼭 하시길 바랍니다. 테스트에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독 퀘스트, 파티 퀘스트 뭐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있고 어, 가장 중요한 하르콘도 얻을 수가 있네요 원작처럼 드릴력이 존재하고 드릴력은 드릴의 내구도와 관련된 능력치입니다 이 드릴을 하나의 장비의 개념으로 이번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용시에 내구도가 떨어지고 그 내구도는 다시 복구가능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르콘은 각 마을에 있는 하르콘 상인과 하르콘 교환소를 통해서 아이템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중 하르콘으로만 살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공룡 스킬 복과 리페어 가루입니다 이 중에 리페어 가루는 장비의 내구도 회복에 꼭 필요한 재료인데 이 오랫동안 드리지를 하기 위해선 필수 아이템이죠 보상이 이것만 있는게 아닌데요 트레저 스팟의 종류에 따라 받는 보상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등급별로 나뉘어 있고 여기서 추가로 얻는 트레저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속에서 이렇게 제작 설계도와 강화의 필로한 강화석을 얻을 수가 있네요 트릭스터의 길드는 컴퍼니의 개념으로 길드원은 사냥과 탐험, 퀘스트 등을 통해 기여도가 높을수록 빠른 승진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각 직급별로 받는 혜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 사진으로 추측할 때탈것의 등급이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작에선 직업 스킬 카드를 통해 타 직업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모바일 버전에선 그 부분은 제외하고 본인의 직업 스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원작의 성장 시스템이었던 TM 레벨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냥과 탐험을 통해 스킬랩도 같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총 8가지의 직업이 있고 근거리형, 마법형, 원거리형, 매력형으로 나뉩니다 근거리형은 체력과 힘이 높아 탱킹과 딜을 같이 할수 있는 격투가 니키 부적 공격과 빠른 공속의 근딜러 복서 니아 마법형에서는 폭딜과 디버프로 구성된 부들사 소울 그리고 버프 및 힐러로 구성된 사서 미코로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형에서는 디버프와 광역 공격을 하는 엔지니어 레오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스나이퍼형 고고학자 로니 그리고 트리스터 M에서 출시하는 신직업인 매력형에서는 상황에 맞는 버프형 소환수와 공격형 소환수를 소환하는 자산가 홀든 설치 형태의 마법형 소환물을 사용하는 크리에이터 제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작처럼 전직 시스템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오픈 후에 어떻게 변화될지가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뽑기 시스템이 없고 어, 강화 실패시 아이템이 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 정말 인신데 뽑기가 없을까요? 그리고 강화시 터지지 않는 건 좋지만 어, 강화 실패시에 내구도가 계속 감소하게 되고 아이템 강화나 제작할 때 재료에 어, 유료 아이템이 있는 그런 BM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긴 합니다 트리스터 M 5월 18일 낮 12시에 사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모바일과 퍼프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